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네, 오늘 다룰 컨텐츠는 윤지선 강의 난이사태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3월 24일 세종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윤지선씨가 대학 철학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던 도중 외부인이 수업 링크에 접속한 뒤 30여분간 대화창에 일배 등에서 사용되는 욕설과 혐오 표현을 쓴 것은 물론 음란사진까지 노출했다고 합니다. 캡처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자 이 외부인은 엑스페미 교수 난 촉법손이라 법적 대응 안 통한다고 하는 등 비난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여기 그 증거 화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게 누구 짓인가 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네가지로 뽑았어요 1번 본인 말대로 촉법소년 짓 2번 촉법소년을 소년을 가장한 성인 일배 3번 윤지선을 지, 지원사격한 세력 4번 윤지선 측의 자작극 이렇게 네가지로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자 본인 말대로 촉법소년의 경우로 보면은 요즘 촉법소년의 강력사건이 드러나고 국민적 여론이 안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놈을 굳이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이건 강력사건도 아니고 현행법상 부모가 대신 사과하고 애는 공부나 해! 해! 하고 종아리 맞고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년 전체를 한남 유추, 유충으로 인식하는 윤지선의 의식으로는 그렇게 끝낼수없고 똑같은 벌레인데 유충과 성충의 구분은 무의미하죠. 이미 여성혐오주의자들의 테러 행위로 규정했어요 한남충대 대한민국 여성 전체의 대결로 어떻게든 몰고 갈 의지입니다 여기 윤재선 트위터에 보면 은 여성혐오주의자들이 집단공격의 범위가 온라인은 물론이고 제가 재직하는 대학교 화상강의 현장으로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번째 경우 축법소년을 가장한 성인 일배일 수도 있죠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 아마 일별을 한남 전체 의 대표로 싸잡을 것입니다. 이미 보겸에게 내세운 논리적이지 않은 논리를 붙일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윤지선에게는 다음 3번 윤지선을 지원한 지원 사격한 세력일 수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이제 메갈판 노구교 사건이라고 볼수 있죠 오해하지 말고 메갈이 했다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 그 가능성으로 이제 일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요 3번 경우 그냥 일부의 그 여성판이 메갈이라고 이렇게 저는 일단 이해하시기에 그냥 비유한 겁니다. 자, 이것서 노구교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937년 7월 7일 밤 일본군이 노구교 부근에서 야간 연습을 하, 하고 있던 중몇 발이 총성인 소리가 나고 일본군 사병 한 명이 행방 불명되었다고 이게. 주작인지 주장인지 이렇게 했, 했습니다 일본군은 중국군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구실로 중국군을 공격하여 다음날 8일에 노구교를 점령하였어요 이게 그때 현사신이고 사실 중일전쟁 시작하기 전부터 중국에 일본 그 영토가 있었어요 그 이쪽이 일본 영토고 여기 다리 하나 마주보고 중국군하고 이제 일본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이 사건은 전면 전쟁으로 확대되어서 본격적인 중일 전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네, 최초의 1발의 사격이 바로 일본국이 자작극이라고 어, 의심되고 있어요. 여러 정황적 증거도 있고, 어 그때 그럼 사려졌던 그 병사는 뭐였냐 아마 똥을 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네. 그 일본군의 요구사항을 중국 측이 정격 수용했음에도 침략을 밀어붙였다고 해요. 음, 무슨 소리냐면 이 사건 벌어지고 중국한테 야그 너네들 싸대기 때리니까 손들고 서 있어. 요런 요구사항을 했어요. 어. 수천 년 중화사상으로 무장된 중국 이 설마 이런 그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거절하면 이제 바로 이제 침략에 들어가려고 일본은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근데 웬걸? 중국이 그 말도 안 되는 일본 요구사항을 수락해요 네, 제손 들고 서 있을 테니까 싸대기 때리십시오. 이랬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이비신들하고 바로 그냥 총질하고 밀어 침략 들어갑니다. 이런 걸 봤을 때이 사건이 기행물이라는 증거가 되죠. 뭐, 어... 하여간 이렇게 서그 노국 사건은... 일본 측의 자작극이다. 거의 자의 공간이죠? 이렇게 평이 났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캐러비안베일 가서, 딱 이, 그, 무슨 크림통 같은데, 여기에서 정액이 발견되었다. 정액을 담아서 이제 이 통에다 담아갖고, 이 캐러비안베이 수영장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그렇게 했죠뭐 파도풀에서 발견했는데 이 통에 부, 담아서 정자 뿌린 미친놈 찾아요 이렇게 해서 제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인 캐러비안베이가 하기 전에 뭐 어, 이... 어, 뭐 페이스북인지 뭐 트위터인지 올렸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막 와서 댓글을 달아요 뭐... 그래서 여자 몸에 들어가면 임신하는데 어떡하냐 황당해 막 그러는데 이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정자가 일단 수영장 정도의 물에 들어가면은 살아남지 못하고, pH라든가 삼톱 이런 게 달라서, 그, 거의 곧바로 죽고, 그, 그 상태에서 수영복이라는 관문을 뚫고, 그 다음 이제 질구 이런 거 뚫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막힐 거라고 이제 거의 전문가들은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해간, 각설하고, 이제 삼성그룹이 자기네 명예가 달렸는데 가만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정보로 뭘 그렇게 하니까 어 하여간 그 캐러비안 측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니까 아이 여성이 놀라갖고 사과문을 올려요 어캐러비안배에서 정자관련을 최초 발견하고 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최초로 제보한 당사자입니다 하고 쭉쭉쭉쭉쭉 저도 이렇게 크게 걸어질거 커질까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제라는걸 제대로 확해보지 않고 제보의 기분이 나쁘실 캐러바 메스 관계자분들께 들 그리고 기분이 불쾌했을 이용자 모든 분들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문 올리고 어 최초 작성자가 이렇게 사과 메시를 제시했다 이렇게 캐르비아인이 공지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허위 정보 유통 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강력 대응을 했죠. 앞서의 그런 주작 사례를 보듯이 이것도 그 윤지선을 지원사각 깊하기 위해 그 남염 세력이 벌인 그 주작 예수 가능성도 있다. 자 여기서 내 제가 하고 싶어하는 뭐냐면. 윤지선이 그 수세에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예, 가장 그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 그런 상황 설정을 하기 위해 이제 그 노국이 사건처럼 그자의공가를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여러 그까지 이제 뭐 메갈리 부류라고 할게요. 그냥. 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무슨 피해를 당했다. 이게 그 주작? 그리고 판명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가장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이런 그 사과문과 이제 공지가 있어서 제가 그중 한 예를 보본 거예요. 자, 이 경우 윤지선은 무슨 소리를 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윤지선 측이 자작극이다. 근데 이게, 3, 그럼 3번은 뭐가 틀리냐, 그러면? 윤지선이 직접 연루되었느냐 많느냐 그거죠 역시 윤지선이 무슨 소리 할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향후 파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윤지선 측에게 아주 큰 행운이죠 빠져나가 천군을 얻은 것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죠? 여성효모자들이 집단공개의 범위가 이렇게 해서 어. 졸지에 윤지선은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보겸이, 보경이 항의를 할 때부터 뭐, 뭐 집단 공격이라는 동,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자기 피해자 코스피를 했었어요. 근데 이젠 확실한 그 스탠스가 명분이 선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잠깐 1991년 6월 13일에 한 사건을 기억해 봅시다. 자. 대한민국 운동권의 자멸 사례가 있어요. 정원식 계란 세례 사건인데, 정원식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당시 문교부 장관으로 재직했고, 학생 운동 탄압 전교조 교사들을 대량 해직 조치를 실시해 인물이었어요. 뭐, 지금은 전교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전교조 교사분들이 굉장히 순수했다고 전 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고, 이렇게 많은,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같은 어떤 압력단체로 행사하지 않았었거든요 뭐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전교조 했던 선스, 선생님도 한분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뭐 요, 요렇게 요정도 하고 근데 그런 공로로 새 국로총리로 임명되기까지 했어요 어, 아 뭐냐면 이제 일단 문교부 장부는 그만두고 이제 그 사이 이렇게 외대 대학원에서 이렇게 뭐 강의를 했었어요 어, 이 사람처럼 그 때 이제 정원식이 총리직 수락에 불만 품은 운동권 학생들이 그날 계란 밀가루를 막 퍼부었던 거죠. 네, 이런 거. 그래서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이런 이런 수모를 당해요. 정원식이가. 어. 그렇고 이렇게 신문과 이제 방송에까지 때때 마침 그때 기자가 뭐딴 일로 이렇게 와 있었대요. 그래서 막. 전국에 생방송 됐었대요 근데 사건 당일엔 그냥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는데 방송이 나간 후 적각 전국에서 스승에게 저런 패륜적인 짓을 어떻게 할수 있냐 막 하면서 시청자들이 항의 전화가 방송국 신문사로 막 빗발쳤대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이렇게 지금 전화를 전화를 했대요 아마 더 이전에는 뭐그 언론사 앞에 가서 막 사람들 몰려갔겠죠 그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매우 대대적인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에 고무된 그 정부는 노태우 정권이었죠. 다음 날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폐륜나적 범죄를 규정하고 엄단한 것을 서울 지검에 지시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이미 싸늘해질대로 싸늘해 학생 운동 세력은 크게 위축되고. 심지어 9월달에 서울대학교 인근에서 시위 도중 경찰이 손총에대관색한국언이라는 분이 사망했는데 대규모 시위는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 호응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그에 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월에 그 명지대 학생이던 강경대씨가 그 시위하던 도중 전경들에게 집단으로 구토당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쇠파이프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경대군의 죽음은 이한열 열사의 죽음과 오버랩되면서 운동권에서 정권에 대한 항의로 막 부의 신자설 한명두 명이 아니었어요. 막뭐 그때 자료를 보니막 진짜 몇 여러 명인데 뭐 강기훈 씨뭐 유서 대피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한마터면 이제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이제 시민들 모인 그 현장 사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이제 시국이 조성될까 정치권에서는 그냥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여러분 그1987 영화 봤을 때 알지만 이러고 이제 정권이 이제 6 2 9 선언인가 나왔잖아요. 하여간 어쨌든 당시 그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공청으로 중간평가라는 걸 제시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중간평가를 하다 면 이제 정권은 이제 이제.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웃음> 오세훈씨가 그랬잖아. 그래서 서울시장 떨려 났죠 처음에.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정원식 한방으로 정권은 노정권은 판세 뒤집기를 성공합니다.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볼수 있냐. 이 일베인 아님이 앞선 그 91년도 사건처럼 윤재선에게 판세를 뒤집을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죠.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그 윤지선은 가해자로서 이제 수수에 몰렸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피해자가 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어, 윤지선이 호소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다른 여학생들이 호응을 합니다 아니 그냥 뭐 세종대 학생이 지시다 뭐 일배에게 사주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요 어? 뭐일배중에버금가 남학생들이 다 세종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데 글쎄요. 세종대 위상을 실시 시킨 것은 세종대 강의를 그 윤지선에게 맡긴 행정 당국 아닐까요? 뭐 어쨌든. 근데 여기선 더 웃겨. 보겸 이 인간 언젠가 제대로 정산 당할 거다 이래요. 뭐 이거 배우에 보겸이 있다고 그냥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이런 뭐 여학생뿐 아니라 메갈들인지 모르는데 뿐 아니라. 이미 어떤 언론에서 보경팬 소행이라고 단정 보도해요 어, 이게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죠 어, 이거봐요보경팬이세종대 여고수 온라인 강의에 찾아간 행동이래 인사이트라는 뭐 어떤 찌라 신문인지 모르는데 뭐 박상원 기자라고 어쨌거나 정식 신문도 등록된 된가봐요 이렇게 단정적 보고, 보도를 하고 이제 사건을 호도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처음에 이거 제목을 일배충 난입하려다가 일배충 소형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단정적 어휘를 사용 못했었거든요 어? 어? 제가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일배충 난입하려다가 바꾼 거예요 그냥 난입사태로 근데 어떻게 언론사람돼서 그럴 수가 있죠? 뭐 그리고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사용된 비대면 화상의 프로그램은 웹엑스라는 걸로 이제 학 권과 이름 등을 확인해 지정된 인물만 수업에 입장시킬 수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윤지선이 이제 3 7 학생에 대해 학번 이름을 이렇게 확인하고 어, 교수가 딱뭐 승인해서 입장되는 건데 이 강의 도중에 무단침입한 이들이 따로 확인되지 못된것을로 파악됐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대 그럼 이거 일차적으로 일배 충난이 뭐 하기 앞서 프로그램사의 보안 문제부터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건 왜 거론 안 할까요? 그리고 일배들은 여기서 제발 찌그러져 주세요 어쩌다 윤지선이 한남 전체와 일배충의 공적이 형부표현 안겠습니다이 공적이 된 것일 뿐 한남들은 일배의 지원을 절대 바라지 않아요 뭐 한남이란 건 그들의 용어인데 따지고 보면 한국 남자잖아요 뭐 그들이 쓴다고 해서 뭐 한국 남자들이 어디가 이상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줄임 단순히 줄임 표현이니까 그냥 한남나 한남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게 그럼 세종대 학생은 무라고 있는가 이 난입사태 이전에 그 윤지선 강의에 대한 어떤 항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세종대는 마크 램지어가 와도 가만히 있을건가요? 마크 램지어가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 전에 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뭐 매춘부다 라는 논문을 쓴 사람이잖아요 뭐 학문적 자유이니까 뭐뭐 윤지선도 자유스럽게 그런 논문을 냈나봐요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 보니까 현대 세종대 학생회가 없대요 총학으로 나서 인물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워낙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정식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거가 있는데 뭐 미달로 이제 당선이 못 됐나? 하여간 그랬대요. 그,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아서 라고 봅니다. 뭐 세종대 자체의질이라고 저는 말하진 않을게요. 그만큼 이제 그 한국 대학생들이 이제 고, 삶이 고달프고 여유가 없겠죠. 제가 대학 다니라 또 다른 거니까.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